정로 40대부와 울산 여성부 자, 자, 야, A를 찰 것처럼 하다가 쏠깁니다. <웃음> 어 아, 이야, 빠따 좋습니다. 아, 자, 저! 이야, 이야. 자 함승이 퇴져 나옵니다 아 올려주고 기가 막히네요 자 에이 겼습니다자 급했죠 급했어요 자 다시한번 더 오, 발코피 어 발코 에이 아 A를 탈것 같은데 이야 A를 차는거